해브랑 피 네? 사이에 딱원레 지랑 저스트 해브랑 피 뒤에 놓을 수 있어요. 아 네. 그그가 아, 밴디, 그냥 밴디 문장에 밴디. 아문장에 밴디. 네네. 네. 네. 네. 어, 현재 완벽을 쓸수 업무가 있어요. 아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접속사 왼? 그렇죠. 네 그렇죠. 네. 뭐 네. 그거를 나타내는 맞아. 맞죠. 그 네. 네. 데이나 네 어고 그렇죠. 그니까 그 위크 네 등등 이런 거쓸때못 쓰여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의분 문이 네. 있어요. 네의분 문은 해부를 앞으로 빼주면 되고요. 네그정 문은 해부 뒤에 납 돼요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네. 혹시 또 추가로 덜 덤을 줄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요. 또 차차 또 나올까요 네. 잘했고요 뭐또 어. 뭐 있어요? 네. 어, 어 잠깐만 뭐또내놓으니까 뭐 갑자기 고민되네 <웃음> 아, 잘했는데 아까 전에 하나 여기 웬 얘기할 때이 웬이 어,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혹시? 음, 응, 접속사라 얘기했죠? 자, 압속사일까요? 네. 아니면 의문사일까요? 의문사. 의문사예요. 자, 그러면, 말이 나온 김에, 실은 이제 현재완료랑은 엄밀히 따지면 없지만,